어떤 참가자가 아버지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너무 컸던 거예요 네. 그래서 루이스가 나와봐 음. 그래서 거울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아, 거울 속에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의 네. 모습을 보게 하고요 네. 루이스가 내려와서 F로 시작하는 욕을 날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아, 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네. 뭔가 체면이나 네.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가장 음. 뭔가 내면에 있는 깊은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네.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루이스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딱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음. 같이 표현해주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음. 같이 화내주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아.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치유가 일어나죠. 이제 한국에서 루이스 A 선생님의 치유 워크숍을 진행을 하시고 또 루이스 A 선생님의 여러 가지 그런 가르침들을 사람들한테 직접 어, 선보이기도 하고 네. 치유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관련돼서 에피소드나 재미난 일화가 있으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보통 이제 치유 워크숍을 하면 그 중에 그, 그 가족관계 역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패밀리 네. 다이나믹이라는 음, 게 있는데 이거는 네. 이제 기본 이게 참가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치유를 원하는 참가자가 한명 있을 거잖아요 음, 네. 그 사람이 나머지 구성원들에게서 자기 원 가족을 대신할 사람들을 뽑아요 음. 그래서 어~ 너는 아빠가 돼 너는 아, 어. 엄마가 돼 네. 너는 동생이 되고 너는 오빠가 돼 이렇게 아. 다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네. 특별한 정보를 주지 않아요 음,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네. 자기의 상처받았던 그 과거의 어떤 순간으로 가서 음. 아빠 역할을 한 사람한테 아버지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해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예.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처음 보거나 이틀 번째 본 <웃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 집단 무의식이 일어나요. 아. 그래서 예. 반응이 일어나는데 영국에서도 그랬고요. 한국에서도 예. 그랬는데 정말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순간 왜 이렇게 전율이 탁 흐른 예. 순간이 있었어요. 예. 어떤 순간이었냐면 어떤 동생, 남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음. 물론 아무 말을 안할 수도 있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이 여성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 픽한 사람이에요. 선택하 근데 어. 물어봤더니 예. 자기 남동생이 자폐였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정보를 주지 않았지만 예. 그 동생이 그 역할을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예. 말을 안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었거나 아. 이런 정보들이 말을 하지 않는데 그 집단 예. 안에서 다 일어나고 네. 그러면서 더 몰입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음. 감정들이 응어리진 것들이 풀리는 것들이 네. 많이 일어나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와 정말 말로만 들었던 아. 것들이 정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네. 것들을 경험해서 참가자뿐만 네. 아니라 지도 이 진행하는 사람들도 아 굉장하다라고 음. 느끼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또 같이 막 울고 처음 봤는데 막 그러잖아요 어 그런 그렇죠 런것이 봤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이제 그건 이제 감정을 네.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네. 열면서 이제 하루의 마무리나 그 다음 날쯤에는 음. 그런 작업들이 되게끔 만들죠. 아. 어퍼메이션 베스라고 화관 샤워라는 네. 걸 해요. 아.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이제 가운데 넣듯 <웃음>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다 긍정적인 화관들을막 쏟아 부어 줘요. 아. 네. 근데 그때 참가하셨던 50대 남성분이 딱그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태어나서 이렇게 칭찬 많이 받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느 순간부터는 좋은 그렇죠. 말이나 지지 말이나 칭찬을 예. 받아본 적이 없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분이 허, 예.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예. 남성분인데 <웃음>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예. 기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음. 아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그렇죠. 어떤 지지에 많이 예, 허기져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들긴 했었습니다 음, 맞아요 예. 근데 그... 그 엑서사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실습이 근데 효과가 굉장히 파워풀해요 네, 크거든요 맞아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났는데 저희 잭슨 선생님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은 트레이 인테그레이션 어포메이션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명이 가운데 있고 양 옆에 어깨에서 그, 화원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했던 말을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두, 두 명이 동시에 같은 말을 이제 또 하는 학원도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내면에 깊숙이 또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치유학원은 템포를 다르게 해요. 아, 왜냐하면, 예. 예를 들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안 믿어요. 아. 예. 그래서 일부러, 그 순서를 다 뒤섞어 놔요 그래서 네. 처음 들을 때는 소음처럼 들려요 그렇게 해서 아. 무의식적으로 저항하는 걸 음. 막, 막아버려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같이 떼창을 해주지 않고요 다 다르게 그래서 목록에 따로 있어요 목록을, 순서를 네. 다르게 정해서 어퍼메이션 베스를 좀 다른 식으로 치유 작업을 할 때는 좀 다르게 아. 이용해요 그렇구나 보통 성공학들은 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성공의 원하기도 하고 네. 이제 NLP 쪽에서 많이 하는 방법들이 워낙 버전들이 많은데 네. 이제 대부분은 그, 그 이제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같은 특정적인 부분들을 반복하거나 강화시키거나 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음 치유적인 부분에서 좀 그런 차이점이 아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그 어퍼메이션 베스, 화관 그러니까 음 샤워라고 어 하는군요. 네. 아. 이름도 참 멋진데요? 딱 이름을 네. 듣는 순간에 네. 화건 샤워라니 샤워하는 느낌 <웃음> 정말 앞뒤 좌우로 다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화건 샤워를 어떻게 저희들이 뭐할수 있나요? 어할수 있죠 어떻게 진행을 하죠? 아, 그거는 뭔가 좀 도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웃음> 그림을 그려야 되거나 다섯 예. 명 정도면은 다섯 음. 명이 한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요. <웃음> 이제 그게 안 되면 예. 요새는 다들 뭐 예.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컴퓨터도 있고 아이패드도 예. 있고 있잖아요. 예. 그럼 녹음을 해가지고 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예. 맞아요. 예. 사실 또그 생각이 나서요. 맞아요. 그래서 스피커를 이제 여러 개를 잡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물론 사람과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죠. 그런데 네. 그 스피커를 통해서 내가 그 화분 샤워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요새는 음. 줌 같은 걸 통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아, 그거를 꼭, 네. 꼭 우리가 네. 공간적인 부분에 제약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 할수 있습니다. 네. 오, 굉장히 멋진데요. 요즘 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가 내면 아이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 내면 아이의 정의를 좀 내려주신다면 원장님이 생각하는 내면 아이는 어떤 겁니까? 보통 사람들이 내면 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를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네. 말 그대로 아이니까요 네. 근데 보통 치유자들의 입장에서 내면 아이는 쉽게 생각하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 음, 과거에 상처받았던 나의 모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은 스무 살에 상처받았던 순간이 음, 내면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서른 네. 살의 내 모습이 내면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네, 과거에 네. 상처받은 나의 어떤 기억들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자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보통 분화 네. 자아라고 하죠 <웃음> 네, 네. <웃음>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네메나의 치유가 어떤 거고 그리고 실제로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내면 아이 치유들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요. 크게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네. 상상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음. 해요. 근데 지금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살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과거를 한번 떠올려보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보는 거죠. 음. 그러면 그때 내 모습을 상상해 볼 거예요. 음. 대부분 그때 내 모습이 웃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음, 예. 그러면 그 울고 있거나 힘들어하는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어떤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음. 그 말을 해주는 네. 거죠. 그리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할 거고요. 예. 격려해주기도 할 거예요. 이제 음. 그런 과정들이 쉽게 생각하면 내면 아이 치유의 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그렇구나.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말로서 어떤 치유를 하는 것 말로 상처받은 것을 말로 치유하고 음. 어떤 시각화로 또 치유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 대부분 이제 시각화를 한다는 것들은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각화를 네, 네, 한다는 네. 것을 네.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로 한다는 것들은 이 언어적인 패턴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뭐 70년대 그러니까 70년대생 그리고 60년대생 그 이상의 여성분들의 경우는 음, 나는 네가 여자로, 그러니까 너, 너가 딸이어서 싫어. 음. 네가 딸이었으면 예, 안나왔을 예. 거야. 이런 말들을 꽤 많이 들으셨거든요. 예, 그러면 그 말로 받은 상처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이냐. 그럼 그 반대말을 해주면 좋겠죠.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음. 그럼내 진심이 아니었어. 예, 예. 너가 딸이든 아들이든 나한테 음. 소중한 존재야. 예, 예. 이렇게 그 당시에 들었던 상처받았던 말에 반대되는 음. 정말 들어야 할 말을 채워주기도 하고 아. 또 사과를 네. 하고 치유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걸 네. 표현해 주는 것들이 이제 언어적 패턴 말로 치유하는 음. 방법들이 되겠죠 네, 네. 보통은 시각화를 할 때는 그게 잘안 되시면 어린 시절에 자기 그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시절에 자신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거죠 어, 네. 그럼 이제 사진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림을 그리기가 쉽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그림을 보고 자기가 이제 보통 언어적 패턴을 같이 해주면서 이 아이에게 다른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예를 음. 들면 내가 놀이터에서 혼자 놀아서 되게 네. 외로웠다라고 한다면 네. 성인인 내가 옆에 있어주는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고요. 어, 그걸 마음속으로 그리는 거죠? 어, 실제로 그리는 건가요? 보통은 치유 작업을 하고 나면 그냥 새로 그림을 그려요. 아예. 마음속으로? 아니 실제로 아 실제로 네, 예 보통 내면 아이 작업을 상담을 하거나 프로그램에서 할 때는 그림을 아예 그려요 종이 도화지를 음... 줘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예, 예, 예. 그림을 그리고 시작 그림은딱 뭔가 울고 있는 그림이에요 음... 그러면 작업을 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다시 그림을 그리면 완전 음... 다른 그림을 그려요 어... 그리고 예. 마찬가지로 상상을 할 때도 처음에 울고 있던 아이가 언어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예. 점점 이 아이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울던 아이가 눈물을 그치고요 웃기 시작하고요 음. 나랑 산소를 잡고 놀러 가기도 하고요 음. 밖에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면 네. 어, 도와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많잖아요 <웃음> <웃음> <웃음> 다짜고짜 와서 뭘 이걸 해달라고 하고 막 다짜고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 그럴 때마다 어, 뭔가 우리가 시간적 여유는 또 많지는 않고 어, 그럼요. 뭔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많지는 않지만 딱 한마디를 해줘야 된다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저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파트를 나눴어요.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힘드신 분 그리고 또 재정적인 분에서 힘드신 분 관계 면에서 힘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각각 이 섹터별로 이각 섹터에 해당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다잡고자 도와달라고 한다 아니면 도움이 되는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해달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제일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한번 인정해보는 시도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뭐 화라든지 네.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음. 생각들을 많이 해서 네. 그 감정들을 오롯이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네. 내가 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음.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화건들이나 어떤 시도를 많이 해보라고 하냐면 어, 나는 지금 내가 느끼는 수치심? 분노, 음. 이런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본다. 라는 네. 화건들을 하면서 음. 그 감정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정적인 부분에서 화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대부분 알고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 방법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보통 네. 화건을 할 때는 꼭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기대했던, 음흠, 네. 알고 있는, 그리고 네. 기대하지 않았던, 네.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내 목표를 이룬다라는 확언을 음. 해요. 음. 그래서 내가 상가, 생각하지 음. 못한 방법으로 기회가 와요. 내가 어 이거 정말 이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대박의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시는 음. 것들이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관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관계에서는 음, 자의, 자의 명상이라고 하죠. 그 마인드를 음. 가지면 되게 좋은데 네.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고요. 네. 미움받기 싫고요. 그렇죠. 행복하고 싶고요. 네. 칭찬받고 싶어요. 음.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자꾸 기억하면 네. 훨씬 편안해져요. 그래서 음. 그거를 어떻게 화언으로 만들기도 하냐면 네. 나는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존중으로 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확언을 음. 하기도 해요. 근데 그 확언을 하기에 앞서서 앞서 설명드린 그 마인드를 가지고 확언을 하시면 네. 훨씬 더좀더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 b 세이는 가장 많이 권하는 게 거울을 바라보면서 음. 어,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걸 시작하게 해요. 근데 대부분 이런 말들이 좀 음, 어색하고 낯설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조차 못 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음, 어, 나는 이제부터 나랑 좀 친해지려고 해. 네, 네. 나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 음... 그러니까 이런 화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어, 나는 솔직히 지금 네가 좀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네. 넌 지금 네가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서 너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네. 하지만 내가 너를 조금씩 좋은 면, 좋은 모습을 찾아보고. 너의 장점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거야. 예. 이렇게 시작을 하게 하는 거죠. 음... 그렇게 하나씩 영혼 없이라도 <웃음> 하나씩 찾다 네. 보면 보이게 되거든요. 아, 이게 보통 예. 그걸 많이 권해드립니다. 아, 그렇죠. 가장 꿀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지?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거울을 보면서 얘기를 할때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하고 맞아요. 어떤 분들은 뭐 눈물을 흘리고 흘리는 고흘리 경우도 맞아요. 있고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서 거울을 계속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할 경우에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음. 아 이제 한번 나랑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볼 거야 갑자기 이제 음. 어떤 거울 실습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방법들이 굉장히 좋은 네, 예, 방법들이죠 예. 그리고 거울을 바로 보지 않고 상상을 먼저 시켜요 그럴 때 음. 예, 예. 음. 어, 그런 방법도 굉장히 괜찮은 음.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 하면 조금 덜 힘들게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저희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음.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많이 약하시거나 음. 내가 좀 많이 여리시거나 이런 분들은 인형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방법들 그래서, 루이세이는 자기 이너 차이드 내면 아이를 인형으로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애들이 있죠. 그리고 뭐, 별명도 붙여줘요. 아, 루이세이 네. 그 이너 차이드 인형은 룰루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내면 아이한테 룰루야라고 아, 하면서 이렇게 하이해요. 그렇구나. 네. 마지막으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루이스를 만나고 가장 좋았던 거는, 내 삶의 주인이 나아가, 내가 될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가장 저에게 힘이 됐던 말들은 뭐였냐면 누구나 할수 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어, 예. 특별한 누군가만 성공할 수 있고 특별한 누구만, 누군가만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들을 실천하면 누구나 당신의 삶에서 가장 반짝이고 빛나는 삶들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드립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웃음>